너를 좀 씌워도 되지? <웃음> 우리 딸이 옷을, 옷을, 아, 당연히 그 있는 말 하는 거지, 내가.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먹부리 엄마입니다. 어, 제가 옷을, 어, 저희 딸아이가 이 가방에 쓸려가지고, 옷이 이렇게 부풀어기가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옷을 지금 커팅하다 보니까, 이 옷도 이렇게 일회용 면도날 가지고 깨끗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렇게 보풀이가 많이 이게 올랐어요 가방에서 뭐가 긁혔나봐요 쓸려 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풀이를 제가 집에도 보풀이 제거기가 있거든요 지금 제가 간단하게 이거 일회용 이 면도칼로 이걸로 제가 한번 요 보풀이를 한번 제거해 볼게요 그런데 혹시 실크라든지 뭐 이렇게 댄싱 가는 옷은 하시면 안 되고요 제일 처음에 면이라든지 뭐 이렇게 세타 같은 거 그런 거 먼저 해 보시고 좀어 조금 이제 자, 잘 되시면 그때 이제 경험이 많, 많게 많 되면 많이 쌓이시면 그때는 이제 얇은 옷도 해도 될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맨 처음 하시는 분들은 옷감 재질 잘 보시고 그리고 보풀이 한번 제거해 보세요 제가 한번 해 볼게요 지금 여기 굉장히 보풀이가 많죠 이 보세요. 이렇게 어우 너무지 어... 어 이렇게 잘돼요. 너무 잘되죠. 이 옷도 약간 여름 옷이라 제가 되게 조심스럽게 지금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집에서 쓰는 먼지 롤로 이렇게 한 번씩 긁어 가면서 제가 지금 이 옷이 되게 얇은 옷이라 제가 너무너무 조심스러워가지고 팍팍 못하고 제가 지금 여기 식탁 그 바닥 판판한 데다가 제가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살살살살 보다 훨씬 깨끗해졌죠 이 정도만 돼도 입는데 정말 지장 없을 것 같아요 깨끗해졌죠 그래서 이렇게 일회용 면도날과 먼지로를 이용해서 제가 보풀이를 한번 제거해 봤어요 이렇게 얇은 감이라든지 여름옷 같은 거는 조심해서 신경 써서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일회용 면도기와 먼지로를 이용해서 제가 오늘 옷을 깨끗이 보풀이를 한번 제거해봤어요. 이상이었습니다. 먹부리 엄마였습니다.